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배를 타고 랜덤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로 가가지고 배를 타서 그 위에서 잡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배 따러 가야 되는데 혼자 따기 싫어 가지 타요 레스 자 여러분 오늘 은 제가 낚시를 하려고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오늘 낚시 대상 어종이 뭐냐면 랜덤이에요. 근데 그 랜덤 낚시할 때못 잡아가지고 지원군 한 분을 데려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당청년어부입니다. 아, 아, 어부님 세청가든 오늘 문 닫았나요? 엄마가 혼자. 계세요 <웃음> 자그래가지고 오늘 어부님이랑 같이 해보건데 어부님은 이제 또통발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낚시 전문가 또한번 데려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낚시 사장님 아들입니다. 울진에 있는 반도낚시라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 아드님인데 낚시를 또알려주시려고렇게 낚시대 세 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반도낚시에서 처음으로 십만 원 이상의 낚시대를 오늘 샀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 한번 잡아볼 건데 미끼를 뭘로 쓰나요 메탈을 쓸 겁니다 메탈 이 메탈로 뭐가 잡히나요 여기서? 군의적으 강으로 잡히 오, 성대 양태가 좋고 혹시 먼저 하나 잡으신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렇게 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못 잡으면 저희가 내일 또 같이 배를 탑니다 아침 7시에 선상낚시를 타가지고 4시 반아 4시 반 롯데타 4시 반에 선상낚시를 타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약간 맛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어가네 어?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걸리면 끊어야 되죠? 시작부터 걸려버리네 저 오늘 이거 사는데 혹시 사장 이렇게 하시다가 낚싯대에 부러지면은 새거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어머 왔어요? 네 왔어요 와 뭐예요 뭐예요? 어 저기 온다 어여 온다 어? 온다 어 무거워요 이야 2배에 걸린 게 아니고? 2배에 걸렸네 그래서 무거웠구나 어. 와 첬수 첬수 여러분 성대입니다 성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히죠 근데? 이게 예, 예, 공격할 때차리 빗나갈 수도 있고 아. 공격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에 걸려버린 거죠 아이고 아프지 아이고 어 안돼 다시 저도 보기 잘못 만져요 하하하하 <웃음> 걸린 것 같은데. 어, 뭔가 미동이 있어요. 미역이나 그물 같죠? 와, 이게 땡겨지긴 하는데, 도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어, 빠졌다. 아니, 빠졌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아안 어, 걸린다. 이야! 잡았죠? 군소 이새끼야 <웃음> 아 이씨 왜 하냐 <웃음> 그만 녀석 뒤에 놀림거리 잡아버렸네요 군소는 방생이죠? 네 당연하죠 골도 보기 싫어요 제대로 걸려 집에 가기 싫은 것 같은데 가져가셔야 되나? 될... 아 무조건 뺏어버릴 거예요 저 멀리 꺼져라 임마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고 제 손에 군소 흔적만 남겨갔습니다 리발레끼 좀만 기다려라 처먹어 줄게 자 여러분 지금 괴기레끼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요 내일 배 타서 봐요 나당나당자 <웃음> 여러분 현재 시간 4시 반입니다 근데 어제 낚시하신 분 중에 지금 오신 분이 한 명도 안 계시네 4시 반 아닌가? 이 라가리 닭처럼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디 잡아야죠 설레도 잘못 잡습니다 자 <웃음> 아버님 어, 안녕하세요 보이지가 않네 요 여기 너이찍었어요 우리 고기력으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어제 오신 분들 말고 또한 분이 더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울진사나이 네. 혹시 그 낚시를 굉장히 광이라고 들었는데 광은 아니고 상당히 좋아하는 아? 사람입니다 <웃음> 상당히 알라봐야죠 낚시 <웃음> 아,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1년차라고 해주죠자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기는 배 타고 이제 바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시작할 건데 사장님 먼저 잡는 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사장님? 아 오늘 조금 <웃음> 여기서 주로 뭐 나오나요? 광어, 성대, 양태 좀 이변이 있다면 뭐가 나올까요? 이벤트는 없다고 봅니다 <웃음> 아세 중 하나 여러분 <웃음> 어제는 메탈로 했는데 오늘은 웜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웜 색깔마다 또 다르죠? 네조심때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 있고 그럼 이건 뭔가요? 수육 같은 느낌이죠 <웃음> 아 이렇게 끼면 돼요? 걸어서 바로 던지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선장님이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미남이시네 여자친구가 왜이 정도면 안 사귀시는 거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자가 있는지 무심하게 <웃음> 툭 던져요 그냥? 이정도요? 아이스캐팅 <웃음> 야화충허갑니다야화충니다자예화충 <웃음> 보통 성대는 좀 많이 잡히죠? 성대는 아이스박스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어어 액션은 어떤 식으로 주나요? <웃음> 어, 모짜르트네요 거의 저희 사장님이 선물이 하나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저희 한 마리 한 번이나 잡으면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 잡아야겠습니다 빨리 <웃음> 자 이제 호칭을 여기는 선장님 저희 노란옷 입으신 분을 사장님 자 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왔었어요? 네 왔었어요 근데 성대 같죠? 아이거 <웃음> 같아요 아 일부러 더 아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내가 잡아요오 <돼. 웃음>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센데 센데 아, 어 광어 같아서요는데 어떠세요? 광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웃음> 액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왔어요. 돈 좋게 문것 같아요. 아니면 이 경력 없는 약간 롯박 같은 액션을 보고 이렇게 도좀 신선하다 해가지고 처음 <웃음> 문걸 수도 있어요. 어, 온거 아니에요? 양태, 양태. 오, 야, 크다. 야, 여러분, 양태입니다, 양태. 이야, 역시, 어. 선생님. 우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로커다요 이거 왜 크로커다일이에요, 사장님? 악어같이 생겼잖아, 악어. 얘는 여기 흰기 날걸롭거든요 아, 조심해야겠네. 자, 이게 양태라고 하는 건데 악어같이 생겨가지고 크로커다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여자친구 생기시려면 약간 박력 같은 거.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만있어 왔다 선물 어창 여기 선물 우와 뭐야 이거 뭐예요? 농어예요? 네 농어입니다 이거 한80될거 같은데요? 일단 넣을까요? 오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꺼내면 감당 안된 거고 이따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엄청나다 와 누가 잡으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웃음> 오늘 점심 내기 어떻게 하나요? 성대 1점 양태 2점 광어 5점 아, 알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광어죠 광어? 크로커닭 아 양태요 양태 이쪽에서 15년 짬밥으로 낚시를 하셨거든요 낚시 인생 찬데 지금 <웃음> 어지 오, 오오오 자 크로커다일 한 마리 더 나갔습니다 이야 오늘 다 킵해야 돼요 근 아까 사장님이 제 나이 물어보시고 놀라셨는데 사장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 어, 3 34. 4시3 4요 4입니다 네 물론 결혼했고요 여진아 사랑해 저는 여진씨 어요 여진씨 여진씨 크로커다일 어우 넣으세요 어제 저녁에 잠깐 나아 우와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네 살아있어요 우와 이거 미쳤어요 한번 들고 여진아 사랑해 해주실 수 있나요? 여진아 잠깐만 미쳤다. 몇자될것 같으세요? 70 정도? 에, 70. 아유, 선물 감사합니다. 여진 씨한테 한 말씀. 난 너밖에 없어. <웃음> 괜찮으세요? 힘들요 멀미랑 설사랑 같이 와 가지고 <웃음> 앞뒤로 지금 다 오고 있어서. <웃음> <웃음> 앉아 계세요. 저 앉아 계세요. 사장님, 혹시 여진 씨가 헌터팡 영상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못으라고. 저 내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사장님은 보시나요? <웃음> 진짜 내리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장난입니다 사실 구분거잘 보고 있어요 와 진짜요?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유튜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 저는 어 왜요? 말하는 제주가 없어 아니 아니 너무 재밌으신데 <웃음> <웃음> 여진아 <여시나> 사랑해 <웃음> 왔어요? 광어 같은데? 미적. 양태 양태. 양태예요. 미적. 미적. 음, 이거 낚시대만 보고 아시네. 어 크다 크다. 아까보다 사이즈 훨씬 큽니다. 오. 박력 한번 보여주세요. 가만 있어. <웃음> 아니 이렇게 박력이 없을 수가. 근데. 아, 어? 아, 어? 어. 안 아프시죠? 아픕니다. <웃음> 발에 찍혔는데? 어유 큰일 났네요. 빨리 해서 점수 채워야 되는데. 컵라면 뭔거 맞죠? <웃음> 왔다 왔다 왔다. 갔어, 갔어. 아아 아, 금방 가네 방금은 아까 광어 아닌 것 같아요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양태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광어의 확률도 있는데 양태의 어, 확률이 습니다 이야 그 와, 어, 네. DM 온다, DM 와. 인스타 하시나요? 인스타 입니다 아이디 뭔가요? 카톡으로 네. 보내주겠어요 <웃음> 여기에 말해야지. DM이 오죠.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광어 최대 사이즈 몇 잡아보셨어요? 1m 잡아봤습니다. 와, 전 99cm 손으로 잡아봤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사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옆에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를 관찰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봤어? 어, 너 봤어? 저너그 다음 뭐했어 평소에 히트 팀이 많이 보고, 선덕팡이 영상 많이 보고 있던데. 제 그러네요? <웃음> 아, 설마 안 볼까봐요, 제가? 한국 <웃음> 개인는거 확인시켜드릴까요, 제가? 아, 유그기까지안 하겠습니다. 불안할 거 <웃음> 플라이하가래플라이뭐라고플라이하가래 옛날에 키오브 97 하면은 아시죠? 저희랑 아, 두살짜리밖에안하시니까 아독에 <웃음> 두분다저 자막은 바다 로어클럽 어이 바다 로어클럽 다음 카페입니다 아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2만명 <웃음> 그럼 한번 동호회 같은 거 하면 몇 분이서 오세요? 5명 많는 <웃음>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포인트 이동했고 바로 던져볼게요 아독에 <웃음> <웃음> <웃음> 왔어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아 양태다 아 양태다 오, 대형이다 오야야딱오 안돼 아, <웃음> 오 지금까지 양태 중에 제일 큽니다 어휴 엄청난데 이거 오 들어가라 어부님 여기서 빨간색 입주로 하면 빨간색으로 바로 바꿔야겠다 오잘았어요 왔어요? 왔어요? <웃음> 네 왔어요 뭐 같아요? 네, 양태. 아, 양태 아 양태 아 잊어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해야 되네 자 여러분 홍로추로 바꿔볼게요 사장님 색깔 무슨 색쓰고 계세요? 저도 수육색 수육색이요? 빨리 바꿔야겠다 왔어요? 오 어 양태귀신 오늘 근데 성대는 안 나오는 편이죠? 오늘 한 마리도 안 나오니 성대 원래 많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 양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지금 먹을만치 돼가지고 작은 양태들은 싹다 방생할게요 들어가라 <웃음> 근데 이게 색깔이 날마다 달라요? 네. 저랑 빨간색 갈았거든요 아독겜 색깔 무슨 색 쓰실 거예요? 수용 말고 이번엔 족발로 갈까? 어 양태 또 왔어 이야, 진짜 양태귀신 양태 좋아하는 여성분 지엠 주세요 왔어요? 어 성대다 성대요? 어 뉴페이스 날개 한번 펼으실수 있나요? 아 이거 고싶은거아니와 <웃음> 예쁘네 야 꺽꺽 소리네요 들리시죠 위험해스에 꺽꺽 소리가 일 낸다고 합니다 아유샤이샤이 까딱까딱 거리지 마요 건반지릴 할게요 야 지금 걸렸는데 걸린 거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손맞아 볼게요 어 오, 양태 같아요 양태 꾹꾹 누르면 양태죠? 네 양태죠 오우 이거 광어 큰거 잡으면 손맛 미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손맛 봤습니다 멀미하세요 계속 어, 어지러워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보이는데. 고양이 같아요 저기. 땅을 한 시간 밟으실래요? 그럴 아, 수 있어요? 아 저기 배댈수 있어요? 땅한 시간 밟고 저희는 이제 표정 가는거고 빨리 나가야 돼요. 왔어요? 어? 눈빛이 다른데? 광어, 광어. 진짜 광어 같은데 표정이 달라요. 지금 딱 여자친구 바라보는 그 눈빛이죠. <웃음> <웃음> 저 잡았다고요? <정하다구요? 웃음> 아 역시 불어장씨 <프로장시야>, 불어장씨. 프로장시. 제발. <웃음> <웃음> 우와! 광어다 광어!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양태한 여덟 마리 하시고 드디어. 이야, 어 야, 이차라이 차라리, 발렛기야오우 야. 야, 배 허연 거 봐라, 이거. 자연산이죠? 100 자연산입니다. 여기서 잡히는 게다 자연산이래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한번 했다 아 역시, 선장님. 아, 어렵다. <웃음> <웃음> 이야. 여친구와. <웃음> 여친구와. <웃음> <웃음> <웃음> 생기겠다, 이거 생기겠어. 와, 이거 크기 보시면은, 오, 짜 되겠다. 대광호가 보통 한 몇부터 대광호라고 하죠? 8, 십0은대야 8부터? 어휴, 어휴, 좋다. 어휴, 어휴, 좋다고. 아이고, 아이고, 돌고래를 낄게요. 아이고. 비교 안 됩니다. 와. 좋아 내조 저거. 진짜 크다, 근데. 밤샜어요, 밤샜어, 저거, 아, 진짜요? 여진씨가 뭐라고 안 하시나요? 쫓겨났어요저렇 들어가게, 저, 여러분, 어부 멀면 너무 심해서 퇴소하신답니다. 정년 어부, 퇴소! 퇴소! 어우왜좀 부럽냐? 노무하세요저 택시 타게요 자, 여러분, 어부님 보내고 지금 다시 해볼게요. 플라이아그래 방금 사장님이 오늘 못 잡으면 조진당하셨거든요. 주변에 낚시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뭐 하느냐고. 못 잡으면 물에 네, 그래 선하네. 지금 잡는 척가만 하시면 CG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아, 맞았다. 아, 아, 맞았다. <웃음>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처음 왔어요, 처음. 다다다닥 거리는 거는 양태죠. 아, <웃음> 처음 입질 받은 건 진짜 광어 맞았나 봐요. <웃음> 아유, 3시간 많이 척수했다. 저를 양태 많으니까 방생할게요. 꺼려버려 이제 광어 가겠습니다 플라야 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양태 성대 광어 다양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응. 자어버님 다시 데리러 왔거든요 좀 쉬셨어요? 낚시했는데 가셨어요? 계속했어요 주무시던데 <웃음> <웃음> 자 왔습니다 어? 이거 광어 같은데? 파닥거리지 않아요 그물인가? 너무 안 파닥거리는데? 어? 빠졌나? 아 빠졌다 아 광안돼 오늘 아 어, 아, 아, <웃음> 봉다리 걸었는 느낌 네 맞아요 봉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네 봉다리 딱 붙어. 탈랑탈랑탈랑탈랑 아 너무 아깝다 보가지고하하 아. 아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웃음> 잘 그건 아니었어 하 <웃음>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왔어 오 양태같아 요 근데 두두두두 치네 오야광어여라 아이씨 양태네 아헤이 와또 왔어 또 왔어 아 빠졌다 아또왔 메달급이었네 메달 아아 잘한 아, 아, 아, 아, 지금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7시간 동안 낚시만 했거든요. 뒤실것 같습니다. 식사하셔야죠. 꼴찌 누구죠? 저예요. 제가 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빠 달려! 아! 오빠 달려! 자, 여러분, 오늘 조감 보여드려. 아우, 요거는 어제 사장님 조각. 자, 이게 오늘 조각입니다, 오늘 조각.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이거 너무 진짜 미쳤다. 굉장히 큰 편이죠, 이 정도면. 아직 그냥 중학교. <웃음> 새끼 치어. 아, 치어.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부님 광어 가져가고, 저는 양태 한 마리 가져가서 집에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들어가라. 자, 얼음 넣고 닫아버려. 뒤지러 가자.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광어도 잡으시고, 광어 99cm 잡았다 놓쳤잖아요. 예아타깝게도 네, <웃음> <웃음> 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뻔뻔하게 제스타일이네요 <웃음> <웃음> 아유, 선생님, 아, 고생 너무 많이 셨어요 저한테 한번 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유, 자, <웃음> 러분리퀴서 악어라고 불리는 양태를 잡아 왔습니다. <웃음> 일부 그만하라고 안했지롱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렇게 큰 양태를 처음 잡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집 앞에 낚시를 할때 가끔 요 양태가 잡히는데 보통 크기가 한 요만합니다 자 근데 요렇게 큰건 어디 있냐면요 수심 25m 이상부터 큰 놈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 양태의 최대 크기가 60cm라고 하거든요 요 녀석이 거의 성체급인데 크기 한번 재볼게요 제한뼘이 20이에요 20자 하나 둘 거의 57 정도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녀석을 낚시하시는 분들은 악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생김새도 약간 악어 비슷하지 상어 상어 같아? 응. 너는 저분부터그 그 엇나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맞아 어 <웃음> 얘네가 잡혔을 때왜 악어가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요 원래 보통 생선은 파닥이러서 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히면 그냥 크로커다이 잡혔다고 흔히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잡을 때 저희가 꽉 도망가고 이랬거든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온몸이 무기에요 가시가 엄청 많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등쪽 보시면은 요렇게 이게 끝에가 다 가시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이렇게 나있어요 그래서 손질할 때 요거를 먼저 제거해줘야 를 된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잡으면 되지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뒤집어 버섯요 아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싹다 찔릴 수가 있는 구조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고 여기도 가시 있죠? 여기에 찔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여기에는 가시가 없거든요 다른 생선들이 얘는 있는 거고 여기 위에도 있던데? 여기 똑같은 거야 <웃음> 잠깐만 너뭐 양태 맞냐? 너양대 많이 잡았지? <웃음> 오늘 약간 느낌이 뱃사람 있네? 니 <웃음> 네 낚싯대 걸렸다 <웃음> <웃음> 오늘 아주 대전 좋구만. 자 근데 이 양태를 뭘로 먹냐면요.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은 버리세요. 왜? 냐면잘안 먹어. 맛이 없어서. 어. 맛있기려면 맛있을 텐데 잘안 먹는 생선류 중하나를 무서워서. 불. <웃음> 그런가? 다 변명하시는 건가? 맛이 없다고? 자 그래서 요거를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이로 먹고 두 번째 지리를 해 먹고 세 번째 찜으로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셋 중에 저희는 뭘해 먹을까? 은혜랑 촬영하기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은혜 애드립에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 둘, 셋. 아 우리 이구동성하자. 정했어? 어. 하나, 둘, 셋. 구이. 구이! Yeah. <laughs> 근데 그 전에 상담했다고 했잖아 사실 짰어요 이거 <웃음> 진짜야 주작주작 <웃음> 괜히 잘통하는척 <통한> 하려고 <웃음> 자 여러분 어쨌든 저희는 이걸로 오늘 구일를해 먹을 건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크로코다이를 손질할 줄 몰라요 근데 어제 잠들기 전에 보니까 은혜가 유튜브에 양태 손질을 지고 <웃음> 있자 <있다면서? 웃음> 그래서 오늘 은혜가 한번 해봐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아주 이거 해주는 거에 물 올라가지고 자기 친구도 왔어요 자기가 멋있게 해가지고 은혜 오마카세를 한번 해주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맞아 에이 야장난이건데 자아 이러면 다 네, 할말을 아, 해줘 <웃음> 탕탕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톤터치자 일단 이 아래에 있는 지느러미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너왜그데 아무 말도 안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해? 어 라삭 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라사라사꼬르동 <웃음> 아, 한번 해줘 라사꼬르동 <웃음> 그리고 여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했죠? 거기도 잘라줘야 돼? 어 와씨, 야 이거 너무 두꺼운데? 오우 <웃음> <웃음> 어 잘랐어 <웃음> 왜 이게 진다아니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오우 오, 잘랐어. <웃음> 어 잘랐어 어, 광력이좀 세졌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잘라줘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웃음> 뭐야 몰래하는데요다 같이 <웃음> 라삭라삭 같이 외쳐봅시다 <웃음> 어린이 채널 되겠네 <웃음> 안 들려요. <웃음> 라삭자나 같이 해주세요. 나삭, 나삭, 나삭. 어. 여기도 이렇게. 지느러미도 잘라버려? 몰라요. 그냥 다 잘라. 위험해 보이는 거다 잘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팔 한쪽 날라갔네. 여기 귀인데? 자. 아 귀야. 아, 들려요? 들려요? <웃음> 야, 진짜 너무 볼품 없어요, 다 맞지? 어. 이 아우 껍질 같네. 어 어디? 오 진짜 어. 여러분. 백 만들어줄까? 어 만들어줘요. 닥치고 빨치고세요. 알겠습니다. 어때 요 시원해. 시, 시원해는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예. <웃음> 어. 오.. 소름돋네? 아옆 라인도 저같은면옆 라인 같은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은혜는 역시 꼼꼼해 배도 있어? 배도 하시던데? 어 아, 아, 진짜로? 이제 물 한번 뿌릴까? 물 한번 뿌려야지 뭐야? 아! <웃음> 야 상훈아 가만히 있어 저렇게 호스 연결했으면 은 바로 워터 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안 찍어 그럼 나안해 사랑한다 말해 사랑해 <웃음> 이것도 웃기다 맞지? <웃음> 뭐더 <웃음> 크게 외쳐 외쳐라 안 외치면 너 바로 쏜다 사랑해 <웃음> 사랑이 요헌토빵더 아, 크게 요새 사랑이 형 혼토빵 <웃음> 자 뒤집어주고 자이배때기랑 아주 깔끔하게 싹다 그냥 조져볼게요 자 뒤집어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 <웃음> 아, 뒤질래? 너 어제 유튜브 한번 보고 안 봤지 아 여기 어디 어디 여기서 네. 이렇게 이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광어 사청이라고 하는데 광어랑 손질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지아 어. 얘는 배에 이렇게 항문까지가 있구나 우와 여도 <웃음> 그, 열고 과감히를잘라 어, 어. 아, 진짜로? 오우 오우 어이 새끼 <웃음> 꼬마는 새끼래 이렇게 해주고요 어 이거 저다 오 알? 알 있어? 아, 양태 알 먹더라고 이거 같이 구워 먹자 아 싫어 어예 <웃음> 칼로 끊어야 되는 거아니야 은혜야 너무 너 어깨 믿지마 자 칼로 뜯어주고 아 여기 아가미네 어, 무서워요 <웃음> 왜 무서워요? 어 이게 뭐예요? 그게 아가미야 아가미도 뜯을게요 <웃음> 아가미 그렇게 손으로 뜯는 거 맞아 은혜야? 응. 자 지금 라가미랑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알수 있어? 아가미 <웃음> 와 이거는 빙수도안 했던 건데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신장 그렇지 신장을 싹다 제거해줄게요 를 사랑해 <웃음> <웃음> 아 내기도 전에 <웃음> 야 이거 밖에 진짜 여러분 호스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치? 지자 어. 여러분 보시면 양태가 허위해지고 있거든요 오 원래 이렇게 아니요 <웃음> 자 여러분 양태 저렇게 싹다 씻어주면 요렇게 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개구리 같아 이거 마치. 아니 개구리 손질했을 때도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래서 안 먹는 거 이게 끝이야 근데? 아니 이 척축뼈를 끊어줘야 돼아야이 그 척축을 따라서 어, 쭉쭉 빼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아 벌려지고 똑같이 여기 아, 반대편도 척축. 자 이렇게 쭉쭉 따주면 돼요 요렇게 피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끄오다 펴주는 거야 이렇게 <웃음> 웬만히 한숨 나왔습니다. <웃음> 뭐? 모자 쓰고 있으니까 무섭다 야 끝났어. 이게 끝이야? 어. 박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쫙다 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양태 의 손질이 끝난 거예요 이제 굽기만 하면 돼? 네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울 때는 저쪽 마당으로 가서 한번 구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 양태 손질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손목 아파 죽겠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양태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은 양태가 60cm인데 프라이팬이 30cm예요 자 그래가지고 약간 토막을 내도록 할게요 어, 야좀 멀리서 찍어 다친다 남자다거든 지금? 멋지다 그래? 어 아! 아우 <웃음> 자 이렇게 세 토막 내줬으면은 구울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안돼요 수분이 많으면은 잘 안구워지거든요 그리고 반건조가 훨씬 더 맛있는 이유가 수분이 여기 때문에 맛있는거예요자 그래서 요네킨으로다가 탁탁탁 하면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께 다 물기를 제거했으면은 우선 이 녀석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지? 음. 자, 여러분 살 두께가 이렇고 양태로 회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좀 겨울에 먹으면 괜찮은데 여름에 먹으면 좀 별로 알아요 근데 지금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구워먹는거예요 사실 날씨가 조금 추웠으면 회로도 한번 먹어봤을 법한데 그거는 겨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상한 거 같아요 바싹 구우면 괜찮습니다 완전 썩은 애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되지만 요 정도는 컨텐츠를 위해서 뒤져도 돼요 사실 음... 왜? 너 가지고 먹어야 돼 쓰레기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세개에다가 밑간을 해야 됩니다 은혜씨 뭐죠? 하나 둘셋 루트 루트 루트를 자 많이 왜냐면 살이 두껍기 때문에 너도 처먹어 아가리도 근데 은혜야 너 이거 내장 손질만한 거잖아 지금 헛뒀으면 어땠을 것 같아 한번,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니? 잡아만 와봐 자그럼 로글로금 햄햄 자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렸으면 양채를 잠깐 내려둘게요 자 여러분 가스를 틱 하고 돌려 버서 라가리 닦고 바로 부풀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남0 c 짜리 후라이팬 틱리경유 바로 워너너너너너너너너 <웃음> 옛날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이길라 는데 요새는 대놓고 진짜 이기려고 하니까 진짜 먹으려고 하니까 저널을 좋지 사실 조금 편해진 것도 있어 근데 곰팡이 분들을 지켜야 되니까 곰팡이 절대 지켜 운동이 절대 지켜 <웃음> 잠시만 님네 모션이 좀 센데 곰팡이 절대 지켜 다시 들어봐 <웃음> 운동해 절대 지켜 야니 네 해라 골을 려서안 되겠다 떨어질 때두 발로 정확히 착지해니 골이 개터지겠더라고 우리 진짜 운동 다니기로 했잖아 저희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저희 둘다 헬스 같은 거좀 하고 PT도 받고 개인으로 나는 PT를 진짜 배워보고 싶었잖아 은혜는 그래. PT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해가지고 막 아니 어, 그리고 너 가.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깝쳤잖아 운동? 어. 당연하지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운동 안 했던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등치 있죠 사실 은혜 어깨 넓해도 제가 더 넓어요 보세요 이거 가슴 라인 으... 그... 찌찌가 배꼽보다 작아 <웃음> <웃음> 난 진짜 옛날에 너 찌찌 찾았잖아 응? 찌찌 왜 찾았다? 신기해서 내가 근데 찌찌가 태생으로 작아 이런 말씀 우리 아빠한테 배웠는데 아빠도 작아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잘잘끓였어양태래끼들을 바로 입장 자 여러분 제일 두꺼운 이 중간부부터 갈게요 자감당하네요튈 수도 있어? 아, 오우 작은 것도 2차 작은 거는 뒤집어서 할게요 오이 와.. 기계 왜키다 누가 손질을 했는지 <웃음> 아 근데 은혜야 너 진짜 나중에 큰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어.. 한.. 내가 전에 잡았던 대광호 있지? 어. 그게 10kg야 어응 어. 이건 너무 커? 아니?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다된거 같습니다 아 어유 어유 얘 잠깐 옆에 빼두고 자요 대가리 자 요렇게 말아 들어가 대구리 같지 않아 저거요? 아자 어. 들어가요 어유 오우 오자다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삭마삭 자 여러분 요정도면 다 됐다 바로 포마풀까자 아,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구우니까 비주얼이 더 대박이에요 징그럽지? 어. 자이 녀석을 징그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이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바로 한번 처리되면 해볼게요 자 일단 어 다행이다 눈알 있으면 먹을라 했는데 눈알이 없네 있을걸 잘 찾아볼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일기가 보니까 제일 나쁜 거아거든요오 거기 있네요 아 실하게 있구만요 <웃음> 아, 아안 익었네 아 이거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아니 못 먹겠다 아안 먹겠다 <웃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냄새가 나도 냄새가 약간 기름에 튀긴 거랑 비슷하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꿉꿉하고 아 맞다. 볼게 한번 맛어 볼래? 음 그지 그지 비린내 나어 비린내가 나자 그래서 얘는 안 먹게요 패스 자 그러면은 <웃음> 여러분 이쪽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 오쉣 일반 그냥 흰살 생선 같거든요 오 고소한 냄새 나는데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음 음. 음막 그렇게 막안 먹는 이유가 있어 오, 약간 내가 간을 안한 부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고등어나 이런 것처럼 막 기름져가지고 막 그런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흰살생선들 있잖아 그런 고등어의 그 약간 짭조름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너는 별로 안 좋아해 막. 왜냐면 약간 향이 있어 약간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 요 간대 있는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 후추랑 소금이나잘 절여진 부분 자, 여러분 후추 보이죠? 요거 먹어볼게요 토베라 채세처럼 진짜 어 야, 야, 야, 미쳤지. 아니, 나도 왜, 음, 하면서 민망한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왜안 먹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향이 미쳤어, 이거. 오늘 그거 먹을 거야? 다. 이거? 네. 아니, 치킨 씹거 먹을 건데. 너무 놀랍게 다른데? 간한 거랑 안한 거랑? 근데 이게 무조건 간을 해서 먹어야 될것같아 뭐, 모든 생선들이 간을 하지만 얘는 좀더 간을 잘하면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선 그살 느낌이 육고기 느낌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좀, 더... 좀 귀여워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아, 귀여워, 귀여워, 굉장히 톤득톤득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아 아 머리 왜 저래 <웃음> 좀더 귀엽게 갈라야 했는데 이게 진짜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먹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결혼했지? <웃음> 그 정도야? 귀엽던데 이렇게 옛날에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두꺼워요 어머나. 보이시죠 한번 먹어볼게요 후베르 <웃음> <웃음> 엄청 뽀뽀게 육고기 닭고기 같아요 여러분 오빠 어? 꺼져 <웃음>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안 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선상을 타지 않으면 잡는게 20cm 내외로 잡혀요 새끼들 잡히기 때문에 선상 타서 큰거 잡았을 때 버리지 마시고 한 40cm 이상 된다 하면 은 드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대신 잡을 때 항상 안전하게 잡으신 걸추천도니다 찔리면 요 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친데요 찔린 사람 물어봤거든 진짜 돌아버린데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응자여러 지금 대가리 부위 먹었거든요 밑에 후추 많은 부분 있죠 자 이거 먹어볼게요 추베 음, 후추 맛이지? 통후추? 너무 잘 어울려 좀 먹어볼래? 후추인부분 이거 먹을 건데 그거 왜 써? 아 맞다 졸트룹 <웃음> 은혜 먹고 끝낼게 밥 평가해줘 괜찮아 진짜로 맛있어 음, 음 괜찮지? 음. 진짜 괜찮다니까 이거 왜안 먹는지 모를 정도로 괜찮다니까? 닭인데? 응그래지 닭이지? 닭 뻑뻑살 닭 뻑뻑살 같은 가슴살 느낌이지? 어. 한번더 먹어볼 수 있어? 아니? <웃음> <웃음> 끝낼게요 영상 끝! <웃음>